두 포씩 저희가 한 묶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게 한 네. 소량이지만 한 포는 안 나가는 거예요. 예, 이게 10kg고요. 그래서 아, 이제 두 포로 이제 최소 두 포. 이해 봤습니다. 예, 아, 두 포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? 이게 이게 쌀포 된데요 이게 이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면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42,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예. 그 전화 주셔서 주문을 하시면 37,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? 어, 온라인 자체는 이제 네이버 수수료와 그런 부가세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네, 예, SM펌과 슈퍼츄비 소량 구매는 몽사임맥자재일본가가 함께합니다 전화하세요 FM팜하고 그리 슈퍼 취비가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겁니까? 저희가 저번에 구미 내려가서 슈퍼 농부님만 만나 뵙고 저희가 소포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아, 아, 여기 가져왔습니다. 소포장 전용이에요? 예, 맞습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아주 파주에서 왔습니다. 파주에서 구미까지 예. <웃음> 멀리 오셨습니다. <웃음> 네. 아이고,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번에 그 슈퍼 농부님도 한번 뵙고 싶었고 이번에 SM 팝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이것도 구경도 해보고 싶었고 저희가 아, 이제 추비? 예 맞습니다 아, 와서 보니까 어때요?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또좀 판매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오기도 했고요 아 그럼 저 10호 추비를 지금 예그 택배로 하시겠다? 예 소포장으로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 걸로 드디어 소포장의 길이 열렸네요 네 밴드 회원님들이 소포장 살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많이들 요청하셨었는데 거기에 또 맞게 또 이렇게 그자제 1번가에서 또 소포장을 SM 판도 <웃음> 필요하신 분들은 어, 택배 저는 영순농협에서 이제 택배 발송해서 25,000원 판매한 것처럼 어, 자제 1번가에서 25,000원에 어, 한 박스씩 해서 그 받아 보실 수 있고요. 어 슈퍼 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g 포대기 때문에 두 포가 한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. 네, 슈퍼 추비를 할 때는요. 비두 네, 포씩 저희가 한 묶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게 한 네. 소량이지만 한 포는 안나가는군요 예, 이게 10kg고요. 그래서 아, 이제 두 포로 이제 최소 두 포. 예, 맞습니다. 아두 포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? 이게 이게 쌀 포대인데요. 이게 이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. 예 비닐보다는 이게 더 좋아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이야 이것도 아이디어 상품이네. <웃음> 네? 맞습니다. 머리를 쓰셨네. 네 맞습니다.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. <웃음> 예. 아 예. 여기다 그러면은 예 이거 넣는 거예요? 예 투포를 다 넣고요. 아 투포를 예 맞습니다.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포. 네. 자두 포. 자 이렇게 지금. 소파가 들어갔는데, 네, 이거 뭐 뭘로 묶읍니까? 일어나면 이제 맨 위에는 케이블 타이로, 아또 요걸로, 네, 여러분 네. 잘 아시는 거, 요걸로, <웃음> 네. 해서 당겨주면, 예, 풀리지도 않습니다. 끝이에요? 예,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송장이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. 어우 간단하네, <웃음> 간단해. 네. 아 요렇게 지금 전국으로 지금 송장 나왔습니다. 고 네. 야 제가 말은 많이 들었지만, 요렇게 소파 절하는 거는 참 처음 봅니다. <웃음> 예, 네, 살까면인 줄 알았어. 아, 맞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네 이제 송자, 송장, 송장을 딱 붙이면 되는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출고가 되는 겁니다. 이야, 이렇게 이제 앞으로 소포장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아 예. 지금 반응은 어떤 반응은? 반응, 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좀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지금 이 소포장 하시는 분. 예, 오히려 이제 전화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. 자, 아, 제가... 여기는 타준데. 예 파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이제 구매하고 가시고 전국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? 예 맞습니다 어. 그 옆에 오신 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? 저는 농사의 백에서 왔습니다 어, 농사의 백 소포장 합니까? 네 농사의 백에서 그 검색하시면 소포장 가능하십니다 농사의 백은 어디 가면 알수 있습니까? 네이버에서 농사의 백 검색하시면 어. 그 쇼핑몰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사의 맥하고 우리 자재 일본가에서 네. 소포장할 수 있다. 예, 네 맞습니다. 아. 그렇게 나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4만 2천 원에 나가고 있고요. 네. 그 전화 주셔서 주문을 하시면 3만 7천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어 온라인 자체는 이제 네이버 수수료와 그런 부가세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보게 됐습니다 아그 네이버에 네. 수수료를 줘야 되고? 네 예, 맞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되고? 예 맞습니다 포장, 예.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좀 비싸다?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네이버 네.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 하시는 게낫겠네 그렇죠. 아무래도 전화 주시는 게 어...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럼 지금 가진 네.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? 010-2050-8693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저... 농사의 몇 번입니까?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 농사의 백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. 일호둘둘의 7 5 4하나 번입니다. 아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슈퍼추비를 택배로 받을 수 있다. 네, 네 가능하십니다. S M 펌과 슈퍼추비 소량 구매는 농사의 백 자재 일본가가 함께합니다. 화가스.